미스터트롯2 서울공연 티켓 오픈 공지가 떴습니다. 미스터트롯2 전국투어콘서트 서울지역의 티켓 오픈일이 공개되었습니다. 3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고요.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 가능합니다. 공연일정은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사회공연이고요. 공연시간은 금요일 저녁 6시, 토요일 오후 1시와 저녁 6시, 그리고 일요일 오후 1시입니다. 공연 장소는 케이스포 도미고요 티켓 가격은 99,000원부터 154,000원 사이입니다. 한회차당 1인 3회까지만 티켓 매수 한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미스터트롯2 탑세븐이 결정되기 전인데요. 콘서트 출연자는 미스터트롯2 탑세븐 탑7 외에도 탑세븐에 들지 못한 화제의 참가자도 출연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응원하는 내가수 실물영접의 기회인 전국투어 콘서트 서울공연 3월 9일 오후 2시 티켓 오픈입니다.